엄청 많아요 어떡하지? 고마워서? <웃음> <웃음> 여기가 그 8월 8일이라고 그 리빙 소품샵인데 이렇게 많이 보내지대 <웃음> 승호야 너무 고마워 <웃음> 어떡해 너무 예뻐 아 수세미도 줬어어떡하지 음. 너무 고마워서? 잠깐만 오.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포장 보세요 코스터도 음,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것도 없어도 그냥 못 버리겠어요. 너무 귀엽죠? 촬영할 때도 진짜 유용히 잘쓸것 같아. 이거 너무 예쁘다. 어떡하지? 이거는 얼음. 커피 원두 모양 얼음 틀이네요. 빼기 되게 쉽게 돼 있다.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돼 있으면은. 귀여워. 그리고 수세미. 곰돌이 수세미. 어떡해 어떡해. 이이또 뭐야? 이... 어 너무 예뻐! <웃음> 스티커는 이따가 떼야 되겠지만 요거는 작은 밀크 저그. 요거는 제가 갖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.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보낼지 몰랐지. 뭐부터 뜯어봐야 되지? 밀크 저그. 남편하고 싸우지 말라고 두 개나 보내줬어. <웃음> 뭔가 포장도 아까워서 못 뜯겠어. 이게 절대 깨질 리가 없겠다. 엄청 세심하시다. 너무 허,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? 아, 너무 귀여워 이것도 너무 귀엽다 엄청 빵빵한데? 머그컵인가봐요 많이 급해 너무 이쁘다 이게 카메라로 예쁨이 안 담겨 너무 귀엽죠 이거는 근데 진짜 여기서 찍었을 때그 느낌이 안 난다 이거는 제가 장소를 좀 옮겨서 다시 예쁘게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안돼 음